차 사기 가장 쉬운 때는? 음.. 오빠랑 같이 갈 때? 아빠가 사줄 때? 아니, 니차살 때! 오빠가 알아서 판다 깔아주니까 해 <웃음> 네, 사기만 하면 돼! 맞습니다! 네 소비자의 좋은 구매와 기업의 좋은 판매 연결, 고립! 여기는 리얼 자동차 매매쇼 굿바이! <웃음> 오늘 굿바이는요 정말 아주 아주 특별한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요 특별히 네. 나는 연비가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푸조하고 토요타가 연비가 좋기로 유명한데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해서 성사된 배틀입니다 토요타 대 푸조 푸조 대 토요타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의 현실로 기대를 만족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절대강자 토요타 프랑스의 감성과 실용성으로 운전자의 느낌까지 사로잡는 포조 연비 강자들이 굿파이에서 본격 맞대결을 펼친다 그 숨막히는 치열한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특집 배틀을 의뢰한 주인공 과연 어떤 분인지 어떤 차를 찾고 있는지 일행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네 분의 네, 가족이. 들어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2회 출연자 네. 이홍섭입니다. 이렇게 네 식구가 한 가족입니다. 인사해. 네. <웃음> 일단 차가 오래 타서 또 가족들을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또 오래된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차가 출근길에 도 한번 쓴적이 있고요. 가족들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가다 고속도로에서 한번 서서 저희가 한 30분 정도도 죽음을 앞에 둔 적이 있어 가지고 꼭 바꿔야 된다고. 여기 뒤에, 뒤에 보이는 차가 제가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토스칸데요. 2007년도 2월 달에 구매를 해서 벌써 거의 10년이 다 됐어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 가슴 아픈 곳도 있죠 차가 이제 점점 오래되다 보니까 남들이 봐도 놀라울 정도로 차가 지금 부식되고 있어요 여기저기 어막 뜯어져 모래성 쌓아놓은 것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멀다 보니까 연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시대흐름에 발맞춰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들을 보시다시피 저만 하거든요, 덩치가 그래서 좀차 커야 되고 그래서 저는 SUV 차량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비가 좋고 좀더 음, 안정성이 높은 차뭐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자 먼저 차를 확인하기 전에 그래도. 이 차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차가 있으신가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부부가 같은 차를 원해야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른 어, <웃음> 차를 좀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섭 일행과 <웃음> 우리 아내이신 조미경 씨 하나, 둘, 셋, 캐논 아. <웃음> 어 달라요. 다릅니다. 역시나 다릅니다. 푸조의 308, 308? 네. 네. 그리고 저는 캠리요. 캠리를 얘기하셨어요. 네. 네. 뭐 싸우시는 거아니요하 <웃음> <웃음> 네. 자, 과연 오늘의 배틀을 위해서 카 매니저들이 의뢰인 부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리얼 자동차 매매쇼 굿바이! 오늘의 차량, 토요타 대 푸조, 푸조 대 토요타! 그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과연 어떤 자동차가 나올지 의뢰인도 아직 모르는 상황 그의 선택을 받기 위해 준비된 차량들이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곳은 푸조 강북지점과 토요타 강남지점 본격 배틀을 앞두고 굿바이 제작진이 두 영업소를 찾았다 제작진이 입수한 의뢰인의 사전정보를 전달하기 무섭게 매의 눈으로 분석에 들어간 카매니저들 철회다 강남 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엄시용 부장이라고 합니다. 푸조 강북 전시장 이 팀장 홍현우입니다. 어, 지금 저는 자동차 영업을 시작한 지는 지금 대략 한 15년 정도가 됐고요. 근무한 지는 한 5년 차 되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다 상세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7,800대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전년도 판매 탑세일즈에 뽑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안게된것 같아서 일단은 고객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거는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연비 부분이고 안전성 아 연비 연비 라브포는 어, 실내 공간, 트렁 공간은 다 좋은데 거친 길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토요타 라브포 오늘의 배틀 라인업에 제일 먼저 등극하나요? 안전성 부분 충분히 SUV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담보가 될것 같고 뒷좌석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여유롭다는 거죠 착좌면이라든가 레그룸이라든가 충분히 차량 사이즈 대비 공간이 넓게 나와서 아마 사모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브포도 일단 제가 권유드릴 차종의 후보군으로 네. 아저 그립감도 좋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거의 연비 끝판왕이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셨던 분들 또는 인터넷에 블로그에 많는 분들이 연비의 끝판왕이다라고 하는 차가 프리우스입니다. 공기역학 기술과 역동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토요타 프리우스 연비의 끝판왕인 만큼 빼놓을 수 없겠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유모차까지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트렁크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공간적인 부분은 괜찮지 않을까 사실은 연간 27,000 킬로에 10년을 탄다라고 보면은 에? 많은 비용이 차이가 나실 거야. 캠리 정도면은 아마 사이즈 기존에 타셨던 토스카에 비해서 아마 실내 공간은 좀더 여유롭고 트렁크 공간도 좋아서 시대의 니즈를 파악한 하이브리드 기술의 정수,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의뢰인의 취향에도 딱 들어맞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뒷자리를 앉아 보면은. 네 제가 어 우리 헤드룸도 이제 천장에 닿지도 않고요 제가 앉은 상태에서 등받이 시트에서 무릎까지 공간도 좀 여유롭구요 승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SUV보다는 좀더 편한 감은 아마 또 제가 플러스 점수를 더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건 사모님께 어필하기 위해서는 또이 캠리를 또 제가 후보군으로 또안 넣을 수가 없겠네요 이러다가 다 넣겠습니다 제가 라브4와 프리우스, 그리고 캠리 하이브리드까지 과연 토요타에서는 이 중에 어떤 차량을 추천할 것인가 제가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은 한수 가르쳐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토요타의 도요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토요타 화이팅! 한편 부조 홍현우 카매니저 역시 장고에 들어갔는데 차량 너비면이라든가 실내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장 부합되는 차량이 508인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최첨단 장치로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지평을 연 푸조 508 최종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선순위 후보로 고려하는 눈치인데 배기량은 1600cc이지만 수치상으로는 휘발유 차량의 2000cc의 버금가는 출력을 갖고 있는데 반면 연비 면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일년 내는 자동차세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에 가장 부합되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SUV급으로 설명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3008이 가장 대체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넓은 윈드글래스로 고객님의 장거리 주행 시에 눈의 피로감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의뢰인도 내심 기대하고 있는 포조 3008. 어떤 라이프스타일에도 어울리는 스마트함과 실용성을 무기로 의뢰인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지 않을까. 장구를 싣고 다니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밟고 있는 이 스텝 부분에 숨겨져 있거든요. 여기 이걸 당기시면 이렇게 숨겨진 공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켜면은 굉장히 비행기 조종석 같은 느낌으로. 반성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저희 푸조 508이랑 3008이랑 그 중간을 이어주는 모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푸조 2008입니다 해치백의 드라이빙과 SUV의 파워를 결합한 푸조 2008 508과 3008의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차량인 만큼 이번 배틀 라인업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차량이다 SUV 같은 디자인과 세단처럼 낮은 포지셔닝을 같이 결합하고 있어서 부담없이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실내사양을 보셔도 이런 무드등이라든가 이런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도 차량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제작된 차량이 바로 저희 푸조 2008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스포츠카의 스티어링 휠 사이즈라서 만족해 하시고 감성적으로 다가온 차량이 저희 푸조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508 그리고 3008과 2008 과연 이 중에 어떤 차량이 푸조의 무기가 될까? 디자인의 강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푸조 파이팅! 파이팅!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리얼 자동차 매매 쇼 굿바이! 오늘의 대결 부조 대 토요타! 토요타 대 부조! 그 경기에 임하는 차량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의뢰인의 의견 오직 의뢰인만을 위해 준비된 출전 차량 전격 공개! 의뢰인과 가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과연 두 명의 카 매니저들은 어떤 차량으로 의뢰인을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의뢰인은 어떤 차량을 최종 선택하게 될 것인가? 와 행복해! 행복해! 토요타 아! 아! 아! 아! 차량 보이고요 자, 우리 부주의 차량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야심찬 퍼포먼스와 함께 공개된 네대의 자동차 굿바이 배틀 라인업 완료 먼저 토요타의 출전 차량을 공개합니다 스마트한 라인업으로 더욱 완벽해진 토요타 하이브리드 기술의 정수, 캠리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효율성에 공간감을 더해 연비와 공간까지 모두 잡은 진정한 캠리카 프리우스 V 남자의 차였어요 묵직하고 왠지 저를 끝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남자 같은 느낌 네. 이에 맞서는 푸조의 출전 차량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새로운 도시형 크로스오버 해치백의 드라이빙과 SUV의 힘이 결합된 E-008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지평 강인하고 민첩한 디자인과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508좀유럽피한 스타일 둥글둥글하고 그 다음에 퓨저만의 강점이었던 앰블런이 되게 멋있게 딱 들어있고 근데 정말 블링블링하고 그 디자인은 정말 갖고 싶었어요 네, 푸조와 토요타 토요타와 푸조의 맞대결 먼저 토요타의 딜러분과 모델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나오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저기요 <웃음> 아, 안 되겠네, 오늘 아, <웃음> 어, 이것은 격하게 환영합니다 토요타의 엄시용카 매니저와 부요타 국걸 한리나 <웃음> 부자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자의 네. 딜러 그리고 모델을 소개합니다 <웃음> 오늘 어떻게 뭐 딜러분 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부조 카미니저 홍현우 그리고 부조 국걸 김다나 아, 저희가 오늘은 맞대결 특집이기 때문에 <웃음> 이... 태양만큼이나 아름다운 모델분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뢰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 카 매니저분들이 특별히 차두 대씩을 갖고 맞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사실 대결을 해보기도 전에 저는 네. 토요타 쪽이 어? 좀 음. 유리할 것 같은데요 토요타의 승리봅니다 솔직히 저는. 객관적으로 네. 딱 봤을 때 그냥 딱 봐봐요 이쪽이죠 왕실 사자 딱그 있고 <웃음> 아름답잖아요 차량이 예쁘잖아요 아유, 당연히 부죠 저... 아니죠 토요타죠 <웃음> 허허... 이 사람 안 되겠는데? 자태공인 연비 끝판왕 토요타 그리고 고효율 디젤 엔진의 대명사 부조 의뢰인을 위한 연비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으니 넘죠! 제가 부조를 쫙한번 아,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뢰인님께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외유내강이라고 표현을 <웃음> 하고 싶습니다 어, 좋아요 정글라스 <웃음> <웃음> <전 그래서> 벗고 보셔야 <웃음> 됩니다 아 저도 빨리 먹고 싶었어요 <웃음> 빨리 먹고 싶었습니다 어, 네. 보다 더 하트게 업그레이드 된 굿바이 두 번째 대결 금그 미치게 궁금한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기대해주세요